<웃음> 나한테 도전하다니! 완전 가스럽잖아! 사이코 킹네스트 좋았어! 차밍 보이스다! 아! <웃음>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구만! 괜찮아! 개굴 닌자! 네가 해내주는 거야! 자, 가자! 물수리검! 어? 개굴 닌자? 하지만 레벨이 45? 에이, 뭐야! 사이코 킹네스트 그럼 공격은 어? 나한테 안 통한다고? 미츠그래! 그럼 그, 그, 그, 그, 사이코커터! 자, 깜짝 빼기로 마무리다. 아, 돼! 네. 음. 그럼 나와라. 비장의 수 거대 코뿌리 거대 코뿌리가물 포켓몬을 상대할 수 있을까? 물슬리 드릴라이너! 아! <웃음> 깨고 있는 자 좋았어. 뭐야 저개굴린자 엄청 강하잖아 레벨도 낮은데 왜 내가 치는 거니까 나랑 개굴링냐는 서로 마치 한 몸이라도 된 것처럼 서로를 믿기 때문이지 넌 무조건 강한 포켓몬만 있으면 이기는 줄 알았겠지 나처럼 이렇게 응? 포켓몬과 트레이너가 서로 믿음이 있어야 강해질 수 있는 거라고 <웃음> 잘난 척은 그 땅에 어딨냐? 센 포켓몬만 있으면 이기는 게 포켓몬 배틀이거든 너 저거 봐더 강한 포켓몬을 구매해서라도 다시 그 납작한 코를 더 납작하게 짓밟아줄 테니까 흥! 제사다! 음. <웃음> <웃음> 개굴 닌자 아주 잘했어 내가 차별이를 이기다니 다네 덕분이야 개굴 개굴 하지만 리자몽, 갸라도스, 쉐이미 닌피아까지 기절 상태잖아 아무래도 니네는 포켓몬 센터에서 치료를 좀 받아야겠다 개굴 닌자 가자! 개굴 개굴! 하, 그러니까 개굴 구 닌자들을 다 잡았는데 한 마리한테 둘다 당했다 이 말이지? 으 어, 투몽님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으이 어, 기냐는 주님 저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십시오! 개구 닌자를 놓쳤지만 개굴 닌자를 가지고 있는 꼬마 녀석을 알고 있습니다그 녀석의 포켓몬을 반드시 뺏어오겠습니다 그래,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다이맥스 팔찌를 주도록 할테니 이번엔 성공시킬 수 있겠지? <웃음> 목님 정말 영광입니다 이번엔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게 바로 타임엑스 팔찌 이거라면 로사 너희 이제 절대 그 꼬만 녀석아 돼 치지 말라고알겠냐 어, 좋았어 드디어 우리한테도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구나 음, 어... 저기 간호수 누나 제 포켓몬 들이 많이 다쳐서요 치료 좀 해주세요 음... 자 아무래도 다친 포켓몬이 많아서 치료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말끔하게 치료해줄테니까 내일 다시 와줄래? 그렇군요 어쨌든 저희 포켓몬 잘 부탁드릴게요 어... 옆에는... 전에 봤던... 그 개굴 반장? 음. 네 이제는 제 포켓몬이 되었어요 정이랑 다르게 눈빛이 많이 달라졌는걸? 그쵸! 제 개굴 닌자 지금 자신감이 엄청나다고요 <웃음> 아니 개굴 닌자 말고 영맨이너 저요? 응! 음, 개굴 닌자도 그렇지만 너도 엄청 달라보여 항상 욕이 올땐 눈물도 많고 겁도 많은 아이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포켓몬디도 너를 잘 따르고 듬직한 트레이너가된것 같아 음...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이젠 개굴 닌자를 만나고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달까요? <웃음> 그래 둘이 참 많이 닮은 것 같아 너무 보기 좋아 어쨌든 내일 보자 개굴 닌자! 데타 출동으로 한번 피한 뒤에 물수리돔! 개굴! 잘했어 개굴 닌자 개굴 개굴? 그 개굴 린자는 우리가 가져가겠다 응? 뭐야? 누구야? 우리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이세계의 파괴를 막기 위해 이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랑과 진실, 어둠을 뿌리고 다니는 포켓몬의 감쪽 귀염둥이 악당 나 로사 나 로이 우주를 뛰어다니는 우리 로켓단들에겐 아름다운 미래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나옵이다 너네들은 로켓단 개굴 그래 우리 개굴 망친 너를 쓰러뜨리고 개굴린자를 두목님에게 가져가겠어 우리 팔에 보이지 타이맥스 팔찌 네가 타이맥스를 이길 수 있을까 쿠쿠르핑 빵뽀로 뽕뽕 맞아. 너네들은 다 죽었다냐옹? 아 조용히! 하필 포켓몬들이 없을 때 나타나다니! 하지만 개구닌자 너와 내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나가라 그래, 아보크! 나와라 개구닌자! 우리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여주는 거야! 물수리검! 어... 엄청 아플걸? 자 그리고 물수리검을 한번 더! 개구름 부스기어 우린 점점 더 강해질 거야! 대구어 닌자가 지우개굴 구 닌자로 신화했잖아! 엄청 멋있어! 와! 안 내놈이! 마치 개굴 닌자와 내가 한 몸이 된거 같잖아! 좋았어! 물수리검! 어! 마지막이다! 나가라, 나옹이나옹이잖아 나홍, 나, 나난 싸우기 싫다고 말했다! 오, 그만하라, 나홍! 이러고 살나옹이 거다의 맥스! <웃음> 음, 음, 나이이진것 같다! 나옹이가 엄청 거대해졌어! 뭐야! 개구리가거다 쫄지 말고 물쓰리검이야물쓰리검나옹이는 죽잖아! 미오리 로사랑 양옹이를 안 되겠다 결투다 개구 있는 자 우리는 마치 한 몸이 됐으니까 이길 수 있을 거야. 카라오즈보트 달콤한 향기로 적을 현혹해버렸. 냉동빔. 어! 어. <웃음> 이거만은 안 그네로 했는데. 이번에는 맞아용. 맞아용. 내가 최근에 사로잡은 포켓몬이지. 가자 맞아용 거대해지는 거야. 바이월 배타 출동이다! 그러면은! 마자용이 <웃음> 엄청 거대해졌잖아! 목소리도 더 커졌어! 안되겠다! 개군인자! 시끄러우니까 빨리 없애버리자! 물프리검 가라, 마자용! 오잉! 아, 감히 나의 마자용은 맞아용은... 안되겠다, 도도갔스 너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때가 왔어! 이건 뭐야! 내눈비 <웃음> 그거는 유대지나? 우린 절대 저 녀석을 이길 수 없다옹 그게 뭔데? 포켓몬과 트레너의 이 유대관계가 깊으면 표다는걸 말하는거다옹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벌써 졌는데? 개굴 인자 저 녀석들을 날려버려 냉동 빔 개굴! 아아아아뿅 댕박사님! 댕박사님! 포켓몬 배틀 도중에 갑자기 제 개굴 닌자가 저랑 비싸게 변한 거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아마 이거는 전설로 만들었던 유대진화로구나 유대... 어, 경사났어 경사났어 유대진화? 유대진화란 너희들의 믿음이 정말 완벽하다는 뜻이란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극한에 달했기에 그의 반응에 이 포켓몬이 유대 진화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 그렇구나 어쩐지 개그니자와 나는 뭔가 통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진화를 하다니 정말 감동적이야 오 개글 개글 개글 <웃음>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웃음> 그렇게 말했다홍? 야옹아 야옹? 우리도 유대 진화할까? 그건 안 된다홍 왜? 우린 안 친하다옹. 아. 어.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웃음> <웃음> 안녕.